시청자 여러분 이번 10월 7일에 세븐나이츠 2가 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18년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세나2는 원래 19년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커밍순이라는 단어와 함께 배경으론 세나2의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역시 정보가 풀린 게 없습니다 18년도 지스타에서 영상공개와 시험플레이가 고작이었는데요 장르는 수집형 MMORPG이고 세븐나이츠의 20년 후의 모습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7일 밤 9시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게임 플레이 영상이나 개발 스토리 등을 공개한다고 하네요 과연 세븐나이츠2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게이머들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18년도에 공개된 세븐나이츠2 영상을 같이 감상해 보시죠 최종 결전 후 수십 년이 지나고 자취를 감춘 세븐나이츠는 잊혀진 전설이 되었다. 고독한 저 방랑자는 알고 있을까? 무심히 기대고 있는 부서진 석상의 주인 덕분에 아직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의 사명은 다시 찾아온 종말을 막아내는 것. 최후의 세븐나이츠 루디를 찾기 위해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곳에 왔다. w a t h 자 여기까지가 디스타 때 공개된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은 시연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2년 전의 모습이기에 쇼케이스 때꼭 봐주시고 판단해 할것 같습니다. 역시 수집형답게 캐릭터가 엄청 많았네요. 4 명당 한팀 구성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가 됐어. 이 해적들은 마음껏 혼내줘도 된다는 거지? 녀석들 보물을 라 UI 구성은 지금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시점 변화 보이고요. 하단에 스킬 3 개. 그리고 맨 왼쪽에 아까 게이지 찾다가 지금 올랐는데, 이거 아마 피살기 같은 그런 스킬이겠죠. 두 사람은... 친구? 그 보물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그것일지도 모르겠어 그래, 30년 전 그날 세상에 퍼진 그 조각과 파편들 여긴 우리의 영역이다! 목숨이 아깝다면 울려나라 우린 저기 언덕 위에서 찾을 물건이 있어 어제 온 놈들과 한패군을 죽어라! 이 녀석들! 우린 해적이 아니라고 인간은 인간이다! 렌? 대화는 상대를 과감해서 하는거야 넌 빨리 구해야단 말이야! 렌! 와 스킬 엄청 화려하네요 아,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자 너무 길어서 영상 좀 스킵을 했습니다 풀버전이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어,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영상에 담아냈고요초반 스토리 부분이라 상당히 길더라고요 걸기걸기 찢어서 상어 밥으로 던져주마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닐 여긴 우리가 막고 있을테니 빨리 멜리세를 찾아서 풀어줘 좀 보니까 나머지 서브 캐릭터들은 자동으로 써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캐릭터 바뀌네요. 그럼 저피살기 같은 거는... 아, 있네. 제압기 돌아가면서 써야 되네. 아, 이런 연출 좋아요? 근데 뭔가 아까 보다 인게임 그래픽이 좀 안좋아진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것도 계속 바꿔주면서 플레이를 해야되나봐요 일단 요런 느낌은 일반 리니지류 그런 MMORPG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약간 스토리 위주로 진행되는 게임이니까 일단 게임할 때볼 맛은 나겠네요. 아 근데 저도 세븐나이트 1을 안 해봐가지고 기본적인 스토리 내용을 몰라서 과연 몰입이 필요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씌니. 이 코멧 마지막 힘을 빚추소서. 난더 이상 내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게 자, 이렇게 필드를 보여주는데, 과연 오픈 필드일지, 던전 형식의 플레이일지, 절망과 함께 찾아오지... 난 그냥 보기에는 오픈 필드 같거든요. 아 근데 게임이 또 장르가 수집형이 붙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필요는 이제 쇼케이스때 직접 봐야겠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넌 혼자가 아닐테니 처음이란건 언제나 두려운 법이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모든 영웅의 모험이 그런 것 처럼 네 모험또한 도전과 승리로 가득할거란다 아 지금 모습은 왠지 pvp 같네요 가라, 아까 저 살짝 나온거 봐서는 pvp는 네, 내나 자동으로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너를 기다린다. 자 이렇게 세븐넷츠2에 대한 어, 기본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영상을 같이 봤고요 10월 7일 쇼케이스를 시작하니까 같이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의 희생은 대체 뭐였단 말이냐?